여기는 이렇게 뭉쳐있어요? 응, 게 무슨... <웃음> 뭉쳐있어. 여기가 네. 뭉쳐있어? <웃음> 예. 고추가 다 뭉쳐있고. 네. <웃음> 그 일자로 쭉쭉 잘, 네. 있네요. 네. 잘 크고 있어. 고가도 네. 없고. 네. 봐 바로... 나오고 아까... 있다. <웃음> 와, 지금 하나 뽑으셨네. 네. <웃음> 엄청 튼튼해 보여요? 예. 네. 예순계, <웃음> 아, 딱 60개네. 200평당. 네. 아, 1000개씩 따고 있어, 지금. 얼마요? 천근 말린 걸로 네, 저는 전북 고창에 한 고추밭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고추밭은 가뭄에도 이렇게 지금 과가 많이 열리고 특히 요즘 장마철에 탄저로 다들 고생을 하는데 이곳은 탄저로부터 아주 깨끗한 밭입니다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고추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최고도 안된편이요얘 그냥 가물나가지고. 또 요쪽에는 비가 순전히 안 왔어요. 지금 현재까지 한 120mm도 못 왔어요. 마, 많이, 많이 달렸지. 네. 예. 계속 크면서 열면서 계속 오는 거라. 네. 뭘 보면 고추가 잘된걸알수 있어요? <웃음> 잘된 거? 예, 예, 아, 많이 열고. 일단 많이 열겠다. 열고. 아, 쭉쭉 다 빠지고. 아, 색상도 이... 좋고. 이? 예를 들어서. 어... 어, 그러면 잘된거더 이상 보이세요? 뭐 여기는 이렇게 뭉쳐있어요? <웃음> 뭉쳐있어 뭉쳐있어? 네. 고추가 다 뭉쳐있고. 네. 일자로 쭉쭉 잘 크고 네. 있네요. 네. 잘크 있어. 고가도 네. 없고. 네. 네. 잎도 좋고, 과도 네. 어. 지금 이렇게, 네. 야 이놈은 끝에 계속 네. 꽃이 피고 네. 있고, 네. 계속 네. 열고 네. 계속 네. 열어가고 이놈은 네. 네. 네. 네. 지금 끝에까지 딱또 올라왔네, 고추가. 예, 네.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계속 열고 있어. 뭐, 다 열지 매드매디 네. 위에 네. 꼭대기도 계속 네. 열리고 네. 있고, 네. 꽃피를 거고 이제 그만. 음. 계속 열고 있잖아. 아이고, <웃음> 와. 나오. 아, 아, 아, 한 번. 한번 만 나가 보자. 몇 개나 한번 붙여 놔 보자고. 와, 지금 하나 뽑으셨네. 네. 엄청 튼튼해 보여요. 네. 아, 뿌리도 지금 막싱신하잖아요 뽑아서 그렇지. 네. 아주 깨끗해. 네, 깨끗하고 응. 잘 뻗어 있네요. <웃음> 어, 이래야 지금 응. 끝까지 어. 이 끝까지 지금, 네. 지금 끝까지 지금 계속 이러고 있지. 네. 네. 자 그럼 여기 몇 개가 달렸는지 한번 해볼까요? 예, 예. 예. 하나, 둘, 네 시어봅시다 찢어가면서 하십시오 하나 둘셋 넷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, 한, 한... 둘, 여덟 한... 하나 둘셋넷 둘, 네, 네, 다섯 네, 예순개, 아, 딱 60개네. 예, 그러니까. 따고, 어, 따고, 따고, 따고, 따고, 다 따지네. 다 따고, 어, 어, 다 따고. 따, 어, 따, 따, 어, 그렇지. 따, 따, 열고, 열리고 어, 열고. 어. 이제. 이것은 꽃대 다 열지, 이제. 이렇게 야, 나가면서. 아, 계속 열고, 그래. 끝까지. 아, 어, 어,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면서. 어. 열기, 문무지이 열었어요. 정말로. 아카디안네 모르는 그 고추농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? 나는 이제, 뭐, 쉽게 말해서, 뭐 정식 하고 어렸을 때, 그때좀 많이 써라. 어렸을 때 정식 해놓고는 꼭 한, 한두 번, 한두 번은 꼭 해줘라. 어. 내꼭 지금도 나한테, 겨나오고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얘기는 꼭 해줘요. 어. 어렸을 때 뭐가 튼튼하게 잘 빨리 뿌리가 활성화 돼야 잘 크고 건강이 큰다고. 정식을 해놓고, 이 네. 가운데다가 카디안 같은 거 뿌리 활성제를 한 심어놓고 한 5일 안에 한번 쑤서 줘요. 음. 그리고 또두 번까지도 주고. 그 뿌리 다 해주예. 네, 그러면 이제 몰라보기 커요. 고추를 정식하신 이후에 포기관주로 아카디안을 두 차례 정도 주셨는데요.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카디안 안에 들어있는 각종 천연 생리활성 물질을 비롯해서 이제 천연 호르몬을 유도시키는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뿌리 활착을 증진시키는 옥신 같은 호르몬이 잘 생성되게 만들어주면서. 뿌리가 잘 발근이 되고요. 그렇다 보니까 양분 흡수가 잘 돼서 고추가 이렇게 생육기 동안 쭉쭉 잘 자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뿐만 아니라 알긴산, 베타인 등 천연 생리활성 물질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세포가 고온기나 가뭄때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가뭄이나 고온에 대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길러주어서 여름철에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여름철 고온이나 가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수확기까지 고추를 잘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주변에는 탄저병 많지 않나요? 아, 많죠. 탄저는 왜 없는 거예요? 탄저는 약을 일주일 간격. 내가 고추 농사는 딸 때까지 26번 합니다. 약을. 약을. 여기 심... 10... 26번을 농사 지는데. 아, 고추에. 고추에. 내가 사람 없어. 안아서못채 줄을. 이거 몇년한놈 있지만 그 정도 커. 어, 엄청 큰 거군요. 아, 자신은 크지. 어... 그런 게 따지. 그러면 뭐 천근 따고 서못 따지. 200평당. 네. 아, 천근씩 따고 있어 지금. 얼마요? 천근. 말린 걸로. 200평당 천근이요? 네, 지금 있어. 일찍 다 있어. 10년치가. 어... 약간까지 다 있어. 그럼 평당 얼마예요 몰라. 이제 <웃음> 계산해보면. 그런 게, 그런 게 먹고 살지. 와, 이거 뭐야? 땄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거지 이거 응? 뭐야? 고추 <웃음> 땄을 때는. 이거 언제 따신 거예요? 한 3일? 고추가 엄청 크네요. 예? <웃음> 네? 네. 고추보다 길어. <웃음> 그죠? 예. 네. 이야, 그럼 이런 게 지금 계속 앞으로 딸 거예요? 아, 그럼. 그래서 계속... 여기 지금 200평에 1000근? 나고는 고추만해서 먹고 살아요. 아 고추의 바다에 지금 제가 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. <웃음> 빨간 고추의 바다. 아니 진짜 고추가 <웃음> 왜 이렇게 커? <웃음> 네? 크고 색깔도 아주. 아 색깔도 이뻐요. 네. 큰 거는. 네. 너무 커도 안 알아줘. 아, 너무 안 알아줘. 아 우리 소비자들께서 네. 딱이 정도가. 아, 이, 정도가 아, 이, 정도. 아, 이 정도가 아 최고라. 요 정도? 아, 오케이. 요 정도가 아주 제일 좋은 사이즈다? 아, 10 한, 한 5cm 이상 되었죠. 아, 그 정도가 10, 제일 좋은 10, 거다. 탄자가 깨끗한데 뭘 쓰셨어요? 그, 그게, 먼저, 프리온 많이 쓰지? 프리온 썼더니 어떤가요? 어, 병 없은 게 이제 병 없는 거지 뭐요? 그것밖에 음, 모르지. 그, 탄자가 온 적이 있어요? 없어. 한 번도? 예. 네. 신기하네. 네. 그 프리온은 언제 쓰신다고요? 이제 앞전에도 한번 썼고, 인자 네. 쓸, 이제, 시기제, 어... 시기적으로. 아직까지는 뭐, 탄저,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. 네. 근데 우리 꿈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으니까, 아직까지는 뭐, 없는데. 네. 이제, 지금부터 쓰려고 이제, 사다 놓고 다 했어요. 어... 그게 뭐예요? 요, 프리온이라고 탄저 탄저. 네. 예. 탄저 예방 그게 축라고 예. 어. 근데 왜 장갑을 왜 끼셨어? 요, 손에 다 뭐, 따끈따끈하니까. 아, 예. 그래서, 예. 일단 장갑을 끼셨어 예. 예. 프리원 같은 경우는 탄저병을 예방하고 특히나 이제 치료하는 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탄저균을 산화시켜서 태워주기는 그런 제품입니다 탄저병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것까지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탄저균을 산화한 이후에 공기 중으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잔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탄저약들과는 달리 내성이 생기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도 큰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프리원은 특히 비 오기 전에 치시거나 아니면 비가 온 직후에 치시면 예방을 하시는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저병 병반이 발견됐을 때에는 더 저희 프리원을 두 배로 두 배를 더 진하게 태워서 살포를 해주시면 더 이상 병반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하시기 직전에 프리원을 한번 쫙 살포를 한 다음에 수확을 하시면 고추를 말리는 과정에서도 탄저병이 퍼지지 않는 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